비트코인은 가상 화폐에 입문한 사람들에겐 익숙한 단어입니다. 비트코인은 어떻게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?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와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은 블록체인에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블록체인은 블록과 연결의 합성어입니다.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과반수 이상의 사용자가 동의한 거래 내역이 영구적으로 당기게 됩니다. 새로 생성된 블록은 이전의 블록과 연결되어 블록체인이 형성됩니다. 거래가 늘어날수록 이 블록 또한 늘어납니다. 블록체인에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. 첫째, 거래 장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보장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둘째, 일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도 사용자 전부가 거래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해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거래내역 공유로 깨끗한 거래가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거래 체제보다 자원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장점이 많은 블록체인에도 단점은 있는데요. 첫째로 다수의 사용자와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느립니다. 둘째로 다수의 의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술적 오류 수정이나 업데이트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머니넷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